그냥 나이일로 너무 멀리 가지 마. 멀리 가지 마. 일로나로 와. 오해가... 여기서 어떻게나 얘기했다? 여기 있여 야채 니까 일라 <웃음> 어, 어, 어, 엄마, 아빠, 오늘, 어, 너무, 아, 너무, 깨다.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 거북이 봤어, 안 봤어? 봤어, 안 봤어? 봤어. 여기, 여기, 거북이. 거북이. 거북이. 거 거북이. 저 몽고스 간다 몽고스 어디? 응 어, 아니야 어때? o n 이똥 있다 저기 응? 어? 또 있어? o 응. 어디? m o 이똥 있다고 똥이 있다고? o o s e m